<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실 때 그렇게 입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음. 이렇게 입고 있어요. 굉장히 포멀하네요. 일하러 가실 때 이렇게 파이게 입고 가시나요? 아, 파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입고 가죠. 아, 네. 그래서 음. 좀 자유, 자유롭나 봐요. 네, 굉장히 음. 자유요 좋아요. <웃음> 질문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어색한데? <웃음> <웃음> 당신의 이름은 김하은이고 25살이고 비서일 것이다. 음, 저의 이름은 황인정입니다. 26살이고 카페 컨설팅 회사에 음... 총괄 운영팀이고요. 아, 지금은 대리입니다. 신기하다. 의외인가요? 네. 제가 생각한 당신의 이름은 김지훈이고 28살이고 의류 패션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3년차 사업될것 <웃음> 같습니다. 제 이름은 조준이고 27살이고 지금 의류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음... 대표님 대입니다 어... 대표님을 사원을 만들어버렸네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좀애매네잘 <웃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SNS에서 많이 본 상이에요. <웃음> 그런 의류 패션 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아, 홍보하시는 분들. 네.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음, 약간 인스타 중상이다. <웃음> 음, 오케이. 음. 저요? 인정. 어, 인정. 당신이 이번 주에 본 이성 중에 내가 서른 번째로 예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번 주에 본 이성 중에 첫 번째로 예쁘고 <웃음> 네 이번 주에 이성을 몇 명이나 보셨어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나는 당신이 이번 주에 봤던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잘생겼다. 당신은 내가 이번 주에 본 이성 중에 네. 어, 세 번째로 잘생겼고 좀좀 솔직해서 기분이 안 좋아. <웃음> 어 이거 그 탑설이 안에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몇명 중이에요? 어. 이쪽에 나가는 길 아닌가요? <웃음> 네, 가시 아, 이쪽으로 가세요. 전 이쪽. 네네. 네. 아니...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셨군요. <웃음> 아, 네? <웃음> 아이고. 눈 어디다 둬야 될지 엉덩보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광배 짱이네요 오! <웃음> <웃음> 어, 이거 좋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좋아하지 마요 약간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어, 아니요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혹시 약간 두려우세요? <웃음> 네? <웃음> 약간 눈이 쩔 <웃음> 아, 그래서 약간 흔들리나요? 침 어, 약간 좀 무서워요 당신은 자기 관리 를 위해 일을 가장 많이 했을 것이고 친구를 포기하면서 살 것이다. 음, 맞았어요? 어, 네, 거의 비슷해요. 음. 시간 투자를 가장 음. 많이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포기하며 살았다. 음. 자기 관리를 위해서 음, 음, 뭐, 음. 학원이라든지 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못 하는 거를 할줄 알게 된 거에서 이런 성취감을 되게 네. 그래서 웨이트도 말해. 시작했어요. 아, 진짜네 아, 3대 몇 치세요? 아, 3대요? <웃음> 네. 이거를 아, 솔직하게 예전에는 제가 500, 한 6, 70정도 쳤어요. 음. 근데 지금은 한500 조금 넘게 치는 정도. 이상 아, 네. 조준 씨는 자기 관리를 위해 세지를 가장 많이 했을 것이고 연애를 포기하면서 살 것이다. 음. 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은 연애를 잘안 하더라고요. 음. 뭐 하더라도 잘안 만나거나 데이트를 잘안 하던데요. 이것도 전 선입견인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저 갑자기 헬스장... 아니, 갑자기 내가 왜 헬스 하는 <웃음> 아, 사람들 네. 지금 결론하고 있는 아, 네, 건지 모르겠는데 아, 네. <웃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자기 관리를 위해 식단을 가장 많이 했고 음주를 포기하며 살았다 아... 아 근데 저는 연애에 대해서 포기를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애를 할 때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제 일에 조금 지장이 가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노력을 많이 하시겠네요 노력 많이 하죠 하면 어떤 옷 입고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른 거입고볼까요 <웃음> 네. <거 입어볼까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집 밖에 좀 편하게 나오는 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동네에서 만난다면 약간 이렇게 좀 편하게 음. 입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었어요. 인정 씨는 뭐.. 제 동네지만 음. 아직은 어색한 연인 사이의 데이트 잘어울리 h e house. I'm 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요 to go to the 하 o u s e I'm g o i n 요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비슷한 결이에요. 저는 바람기가 음. 없었으면 좋겠고 연인이 원하면 식단까지는 포기해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대회 올라가서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 한끼 때문에 등수가 정말 어. 한두 등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 1등 할수 있는 사람이 입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네. 70%가 식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에이 또 되게 복잡한 얘기는 밸런스가 아, 네. 있어요. 뭐 전해질 농도라든가 네. 나트륨이랑 뭐 이런 네. 대회 한 번을 나가기 위해서 네. 1년 동안 몸을 만드는 네. 한번 달라졌다고 해서 별로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커요. 네. 어쨌든 자를게요. 아, 계약할게요. 이거 계약할게요. 제가 그냥 알아서 자를게요. 저희 헬스장 계약할게요. <웃음> <웃음> 식단을 포기합 네. 식단 포기한 거 되게 큰 거라니까요. 아, 알겠다니까요. 오케이. 연인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은 집착일 것이고 음. 연인이 원하면 한두 번쯤은 일을 조금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연인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은 바람. 이성 친구들, 지인들 음.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바람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속상한 거. 어, 감정의 요부다 네. 상대방이 생각하기엔 여사친이지만 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 여자로 거예요. 아, 그치. 뭔가... 제 기준에는 음.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 만나던 분이 바신 <웃음> 적이 있으신 건가요?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을 보는 눈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자면 예쁘면 좋았다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기만의 생각과 일과 신념이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 나를 아끼는 사람은 상대방도 마저 마저. 줄알 마저. 마저. 마저. 마저. 마저. 마저. 저저 마저. 마저. 마저. 마저. 마 제 되게 좋아하는 바람막인데 네. 표정이 한참 굳어졌는데아니아니에 <웃음> 아니에요. 원래 표정이 안 좋아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당신은 사람들에게 가장 감추고 싶은 모습은 노는 모습일 네. 것이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애인이다 제가 가장 감추고 싶은 모습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감수성도 좀 그렇고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까지입니다. 음. 감정적으로 좀 돼서 뭐 상황에 휩쓸리는 저의 모습들 같아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렇긴 힘들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숨기고 싶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네. 연인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그쵸. 보여주고 싶지 않죠. 음. 저는 약간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약간 좀 제가 부족한 모습이라던가 약한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음.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은 연약한 내성적인 모습일 것이고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연인까지 음. 조금 약한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a 인입니다 음. 아, 의지를 좀 하고 싶어 하시나요? a 인이좀 많이 포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가까이에 있고 제가 기댈 수도 있고 의지를 좀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음. <웃음> 이렇게 진지하죠? 어. 진지 말고 마지막 의사 보러 가시죠.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위에 옷도 그렇고 어, 청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청바지나 이런 거잘안 입거든요. 데이트를 할때 커플룩을 입는다면 안 입는 청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비슷해요. 제일 많이 입는 게 레깅스 음. 아니면 슈닝 아니면 슬랙스. 음. 청바지를 잘안 입어요. 음. 그래서 저도 연인과 아마 커플룩을 맞춘다면. 그렇죠. 청바지 베이스 좀 꾸안꾸 느낌으로 음... 하고 싶었어요.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생각이 잘 맞아서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현실 때문일 것이다. 아, 일단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생각도 있으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만약 연애를 한다면 저는 그런 포인트에 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헤어진다면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음.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생활 패턴 때문일 것이다 좀 전에 밤낮이 밖의 업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일어나는 시간, 출근 시간 이런 게 딱딱 갖춰져 있는 편이라서 그런 거에서 아마 조금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선택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맞아서 반가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네. 마무리해요? <웃음> 어떻게 마무리하면 <마무리했는데요>? 돼요? <웃음> 맞춰하기가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네. 네. 어저 눈을 피하세요. 어, 네. 네. 일할 때 같이 일을 하고 쉴때 같이 쉬고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좀 힘들었던 음. 그런 경우가 있었어서 왠지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로 나가요? 네.